아내눈 먹는 게... <웃음> 아! <웃음> 누구야? 제가 응. 알파카야, 알파카. 어, 알파카? 알파카, 안녕? 귀엽게 생겼지, 유찬아? 알파카. 알파카 귀엽지, 유찬아? 알파카 어딨어? 파조. 응, 파조, 조 안녕? 아루바 아라바 우와 우와 음지 아, 하트 지 하트, 있지, 하트. 잠아 <웃음> 봐. 있는 토끼 저기 하지다 유찬이 보러 왔다. 어, 유찬이 보러 왔다. 안녕 안녕 해야야지 안녕. 토끼. 토끼. 천아 깡총 깡총 토끼 깡총 깡총 토끼야 어디로 가요 토끼가 토끼가 어디로 가요 토끼 안녕해줘 토끼 안녕해줘 그렇지 안녕. 해줘. 응? 누르치, 안녕. <웃음> 유찬아 알파카야. 안녕. 아, <목소리> <우리 진짜로, 우리 목소리> 야 너네 뭐야? 오빠자고. 오빠한테 아빠랑. 이래 좀봐 오이래좀뭐 어, 뽀뽀하자는 건가 봐이 가서 뽀뽀해줘 오, 엄마 아빠 뽀뽀 이창 뽀뽀하게 뽀뽀해줘 가서 뽀뽀해줘 응 가서 뽀뽀해 뽀뽀해줘 뽀뽀해줘 옳지 옳지 어, 뽀뽀 뽀뽀 어? 어? 어. 어 뭐야? 안녕 안녕해봐 안녕 자 안녕해봐 안녕 안녕. 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 울. 울. 내거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아, 내눈 먹는 게. 아. 하면 <웃음> 뚫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쫄고 나오겠네. 어, 깨깨. 왔나봐 노스가 좋아?